우리 스쿼드 중 다섯 명만 다섯 명만 잠수해도 이거 이기겠다. 이기 님들, 여기... 있어요? 공수부대! 공수부대! 공수부대! 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싶어요 후드 후두두두두 마세요 버릇 없다도 후두두두두 신두두두두 와 여기... 아, 여기... 여기... 여 여기... 뭐야? 벌목장 벌목장 산기산기산기아기 여기... 벌목기네벌목자벌목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은 그냥 어, 갑자 MCPD. 나이 우리 원 끝에 내린 다음에 상대방 포위 선물로 갑시다. 어. <웃음> <웃음> 아. 저기 저기 지금 6명인 팀 있어. 26명이네. 음... 아, 거. 6명이 아니라 8명, 명이 있어. 8명, 명이 아, 알아? 아, 그런 그런 계산 방법이. 있겠네요. 여기 저번에 깜 했던 거기네. 여기 스나전 던데 <웃음> 그쪽이 오. 많이 떨어지네요. 에이, <웃음> 역시 그쪽이 대왔네요. 야 집쪽에 아무도 안 내려. 저거 집쪽에. 여기 오, 아무도 안 넘어지는데 팔각등 쪽. 저희만 왔는데요. <웃음> 어, 우리만 안 죽어도 말고 안 내려. 트레려주세요저 어, 아. 저 <웃음> 위에. 저 둘째님만 두고 어 불쌍해. 바로 죽었어. 어, 바로 살아났어요. 둘째님 <웃음> 저기 2 0 방향 공중에 보여요? 어? 보임. <웃음> 안 맞아. 두드러안 맞아. 아, 너무 많어. 어 죽었다. 전기죠. 전기 좀 밖에 죽었어. 오, 아, 알았어, 야 공수공수 줄... 공수데 또 온다. 좋아. 왔다 어, 왔다. 엄마 아, 아, 아, 잠깐만. 아니야. 어, 잠깐만. 아, 부스스 씨로 나를 죽여줘. 킬을 잡으면 안 되니까 먼저 죽어야지. 하이야. 여기 AK인데요? 하이야. 음, 여기 여기 M16 있어요 M16 하나 주워가세요 저, 저 놈이었나? 내가 아 떨어진다 여기 나도 부졌으냐! 말되들까요 두근두근 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님 앞에 한명 아악하아 죽여 죽여 아니 딱 갔다 깜짝이야 야, 예스 끝스 내가. 통겠지 뭐? 대 박스 오케이. 이다 <목소리> 거기 있어요. 기 돈다, 다 떨어졌던 데기다기 온다. 이또 와. 부대 보급 까 준비. 보급? 네, 사람이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이번엔 보급 뛰는 기, 이번엔 보급 뛰는 기. 오케이, 불쌍해. 저희 앞에 떨어졌어요. <웃음> <불쌍해>. <웃음> 아, 쟤네 테이크. 스쿼드 다 닦였나봐, 바로 죽었어. <웃음> 너무 불쌍해. 오 4, 3, <웃음> 2. 어, 또 와요, 또 와요. 공수부대, 공수부대, 어, 보급품이다, 보급품. 부부품. 내 쪽에 보급품. 야, 근데 여기 떨어졌던 애 어디 갔어요? 안 보인다. 뭐야? 어, 어, 야, 누가 이거? 배죽었어. 어, 보급 떨어진다. 아니, 이거 이 위치 상체가 어, 이거 지붕인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먹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 머리 아, 위야, 이거. 이거. 아, 어, 아, 위 어, 공수부대! 공수부대! 왔어? 갈까? 어, 쟤 잡았네. 저기 바위 뒤에도. 바위 위에. 그리고 내 앞에. 어, 근데 진짜 지붕이네? 제길 이야 아, 죽었네. 어, 사다가 이 뭐, 네 보급은 내거다지모메이저님 어. 어. 어. 아. 아. 아. 잡았어요? 고맙습 어. 어. 안돼. 아, 내 거야. 안돼. 어, 내 뒤에 뭐. 아, 그러지 마. <웃음>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Sal Sal Sal. 아. 나 보급 떨어지지붕 먹으러 간다. 우리 스쿼드 중 다섯 명만 다섯 명만 잠수해도 이거 이기겠다 이기. 님들 여기 공수부대 공수부대. 나도 킬좀 하자. 오케이, 진이 없다 나. 어, 내가 다시. 받고 붙었러안 돼. 야. 아지야, 둘이야. 나도 둘이야. 공수부대공수부대공수부대 투입한다. 공수부대에. 불님왜그 앉아서 가요? 앉아 놓은 거있 일어서 있는데. 어, 갖춰 놓을 이거.. 그.. 그.. 구조님 아그 자세인데? 지금? <웃음> 뭐야? 뭐야 왜 기절해? 어플에 들린다! 아니 즉어 끝났어! 안 끝났어. <웃음>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웃음> 끝났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점수나 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끝났어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어들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오른쪽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어, 안 살려도 우 팀에 스파이가 있어. 블루 님 이거 받으세요. <웃음> 그냥, 야 조심해 라 아, 그 싫어요. <웃음> 소지 마세요. 잠깐만, 쏘지 마세요. 잠깐 쏘지 마세요. 우리 솔직히. 아, 팀킬 그만하세요. 지봐 블루 님보보에 맛있는 거 있나요? 뭐야? 사람 내리는 거. 와, 거 우리 아까 팔. 다시먹아 점수도 똑같았어. 죽 사람. 너무 치킨는데도아치파임 아! 플루님! 블루 블루니님 플루님! 블루 는거님블루니야 김블루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걸... 네이미사 가져가. 네이미사 가져가. 아. 이거 아, 좋아. 네미사 아. 아. 팀킬 부어. 네이미사 가져가. 네이미사 팀킬이야. 네이미사 좋아. 네이미사 아. 좋아. 아. 좋은 챔이야. 아. 아. 저기요. 왜 저럴 절 쏘지? 밀로님 네이미사 가지고 그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제 그만해. 에이미사. 사람 잡다가. 사람 잡다 아니 사람 쏘다가 이건 건. 고의가 아닙니다. 아주주님 일로와요! 안 돼. 성찰할 수있 공수 안돼 연단님 그쪽으로 한번 가요 연단님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요 어? 네. 어. 아니 분님 아? 그럼 안 되죠 나 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 뭐블루님 <웃음> 어? 어, 뭐냐 여기 알고 어. 기다블루님 저기요 나나이야 하지도 마사 그만해 와, 우리, <끝> 게 쓰레기야, 게 오, 잠깐만, 우리, 우리, 야리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태어나. <웃음> <웃음> 리 <빨리 다시 태어나. 웃음> 와 우리 9 6점까지 떨었어. 와 우리. 그만 써. 아, 야 우리 2등 됐어. 2등 됐어. 2등, 2등 됐어. 그만 써. <웃음> 와 에바야. 에바야. <웃음> 야 2등 됐다 고 우리. 어뷰징. 아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만해 김물러나 <웃음>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했어. 점안었는데다못 가졌는데. 어떻게? 보급이 탈 수도 있나? 보급이 올라가는데. 그러자 있는데 먹으 실분. 저한테 그런 차 있어요. 보급이다 보급. 포급. 어 그런 차먹어 아니 아니 이제 팀좀 그만 싸. <목소리> 누가 아이터팀 소냐? 아이 멤버가 방금 내좀 쐈어. 길리츠 팀 소냐? 어디야 어디야. 저기 있거야요저긴 차려. 어. 공소부대 공소부대. 그 자단 원장님 그 노란 집 안에 한 명. 노란 집 안에 길리. 아, 노란 집이 어디 있어? 그 바로 앞에 그 집, 그 집. 그집 안에 노란 집 안에 한 명. 투란이 뒤에. 길리 기절. 어, 어. 어. 어. 아, 내가 살려줄게. 아씨 어. 아, 총 먹으면 뭐해? 길리 현다야 집과 집 사이에 길리 누워 있어. 어, 아 길리 누워 있어요? 길리 시트가 누워 있다고? 어 집과 집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애 잡았어요? 어 이거 바로 앞에 벗어어그 어. 오른쪽 뒤에 한명 있었는데 뭐야 어. 에어들아 떨어지는 소리 오, 눈쟁이 또길리막는다 어. 아, 없는데 주과식 사이에 어, 뭐. <웃음> 어느새 또 1등 됐어 뭐냐 <웃음> 아 그리고 격차도 벌어졌어 너네 잡아 어. <웃음> 잡아 아 수리탈 수리탈 뭐야 이거 수리탈 안녕 내가 잡을게 아저달려줘 어디야 어 대. 큐 여기 안맞는거지 어, 사람이 있는 어! 역시다 쏜다 누가? 아 저기, 저기 아 언덕 아래 맞지 맞지? 또베기를 해놓으려 아 안돼 아, 못부아야 음, 이번 는뭐시가 없네 어? 나 맞아라! 맞네 와아 미안해 아, 복수하지 못했어 그어디나이바다아한번더 아, 아, 어, 아니 내려안 요지? 아 보고 보고 보고 아까 보고 앞에 스쓸스 있다. 저기 아, 이쪽에. 밀릴 뻔 했다. 더 떨어졌다. 한명더한명더 어. 어 손, 손, 손, 손. 아, 나. 딱 걸어 간다. 어. 아! 불안하다, 중의. 중의. 중의. 아, 뭐야. 아, 아아복수러 간다. 아. 공소 공소공 그래 복수를 하러 가겠어. 공 아저님 일로 키어아저님 일로 키어 아저씨! 아, 아, 네. 아. 210점 정도야. 2 이게 진짜 뭐야. 아, 미쳤다 진짜 이거. 이1 0점 <웃음>